뭐든지 워샷해보이는 남자 워샷맨입니다! 오늘은 미에노 화이바와 구레몬에이드를 마셔볼건데요 미에노 화이바는 식이섬유 음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에노 화이바, 백미랑 과일이랑 비교했을 때 딸기 6개 혹은 바나나 1개 혹은 토마토 2개 섭취한 거랑 식이섬유 량이 비슷하다고 하네요 와우! 210ml랑 비교하면 딸기 13개 혹은 바나나 2개 혹은 토마토 4개고 350ml랑 비교하면 딸기 20개, 바나나 4개, 토마토 6개라고 하네요 이런 좋은 효능을 가진 미에로 화이바와 블루 레모네이드를 원세트 보겠습니다 참! 정말 건강해지는 그런 맛이었어요 달짝지근해서 완전 땡기는 맛이에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4.5점이었어요 0.5점이 빠진 이유는 너무 달달했기 때문이에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쳐.